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죽장면 현내리에 있는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쪽에 당나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가을이라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앞쪽 전망은 좋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진입도로는 약간 오르막이나 차량 진입은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이 집은 지대가 약간 높아 멀리까지 잘 보이며 들어오는 골목도 아주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는 멀리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마당에 여러가지 못쓰는 물건이 많이 있어 정리를 하면 주차는 여러 대할것 같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리는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새고 이런곳은 없습니다. 현재 방안에는 황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욕실입니다. 벽면이 전부 황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 바로 밑에 집입니다 집 뒤쪽으로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는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집은 벌집이 몇통 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라강판 뒤쪽으로 산이 아주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자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 때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기름보일라입니다. 뒤쪽 담이 축 돌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집은 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산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고 산이 있어 공기는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44조곱마에다 195배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일부는 보정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는 구기주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약 44제곱미터 14평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목조입니다. 지붕은 갈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외부에 화장실이 한개 있습니다. 사용승인은는 건축물 대장상 없습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동향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상 증명원은 없습니다. 매매가격은 7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 1 0 2 4 8 7 0 0 2 5